김에 온제로 믿으면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사는 인생이란 약점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실수는 감춰주고, 장점은 말해주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도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39번 국제팀 듀엣 합주킹 상란님 팀입니다. 경음악 석양 공목으로 경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두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위로 올라오십시오.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행 우리 함께 누군가가 걸어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우리 삶을 따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동행이라는 단어 참 좋아하시죠 노래도 있잖아요 동행 동행이라는 건참 언제 들어도 따뜻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음악으로 우리 함께 음악의 길을 동행해 갈수 있다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참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국제팀 모실까요 네, 국제팀 듀엣팀 모시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한말씨로 맞아 주십시오 일단 <웃음> 여기에서 오신 분은 어, 서울국제, 아 서울국제라고 그, 서울프로 색소폰에서 어, 근무하시는 분이니다 근무하시는 분이 오늘 자고 어, 잘 맞을 날만 모르겠지만은. 아름다운 정말 듀엣이었습니다. 우리 김영도 단장님의 사모님 되시것 같아요. 두 분이 부부신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네, 너무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삶은 어울림이라고 합니다. 오늘 경연대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무지개를 찾아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제2부 14팀의 공연이, 경연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